유튜브가 그냥 거의 뭐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다음에 부스터를 사온다고. 어이네 마이크 테스트 1,2 들리십니까? 자다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편집하다 왔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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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200개, 200개는 아니고 만두 200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개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만두를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올반 육즙 가득 가득 육즙 가득 짬뽕 군만두예요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걸 촬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맛있어요 저 어디서 샀 이거 그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샀어요. 이거 두개 이거 두개한 5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싸요. 얼마 안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개 싸요. 개 싸요. 네, 육즙이 그냥 쥬쥬쥬쥬 흘러요. 맛집 삼거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구울 건데, 제가 브루스타가 없어서 굽는 걸못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다가팬에다 올려놓고 올게요. 일단은 자취생. 설거지를 안 한다. 나 휴지 어디 있지? 나 휴지 어디 있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설거지가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닦고 사실 이게 설거지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거 전에 만두 구워 먹은 프라이팬이인데 여기다 또 만두 구워 먹어야 되잖아 아닌가? 한 번은 행구자고아 후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머리.. 머리 멋있지 않아요? 머리 모임 이거요? 저 미용실 가서 20만 원 주고 청담동에서 하고 왔어요 떡쳤다니요 개멋있구만 무슨 일함? 저 저는 영상 만드는 일 하고 있어서 편집 도와줬습니다 편집 영상 편집 님코 수술함? 했어요 했어요 코 수술했고 이제 돼지코 같은 거 하면 은저 죽어요 영둥이 죽음? 안 했어요 안 했어 저 쌍수 했어요 쌍수 기요미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 켰나요? 저 요즘 이제 초반에 학교 지금 학기 초잖아요 동아리 회식 뭐 m 티뭐 여것, 여것 저것 해갖고 술을 지금 그냥 아주 그냥 지금 며칠, 며칠이야 지금 어? 얼마 안, 안 됐네? 네. 좀 마셨어요? 머리 예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만, 만두 올려야 돼요 만두 저 방송에서 만두 올리는 게좀 보여야 되니까 뭔지 알죠? 한번더 닦아야 될것 같아 키친타월 없습니다 저희 치킨타월 없어요 일단은 기름을 둘러야겠죠? 기름은 어디 거냐 그러다 카 놀라유 신새끼가 돌았나? 카놀라이 뭐야? 아 뭐야? 카놀라이에뭐 있어? 그럼 딱딱게요아 진짜 좀 깨끗하게 살자. 뭐야 이게? 진짜로. 몇개몇개굳지 쌍수 얼마 줬냐고요저 쌍수 안 했어요. 장난입니다. 자 일단 만두가 몇개 있냐면 이 먹던 봉지는 네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프라이팬이 좀만해가지고 여섯 개가 끝이거든요. 일단 여섯 개 굽고 아, 더 굽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꾸는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저 그럼 모자를 모자를 쓰고 방송을 할까요? 님 혼자 삶? 네저 자취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안돼! 아 프라이팬 타는 것 같아 여친 있나 영둥군저 여친 없어요 개 쌉솔로입니다 쌉솔로 여친 외환사김 인기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그거는 저 새끼가 돌았나 이 피용신 새끼 만두 굽는 소리만 하루 종일 나는구만 아 죄송해요 저 진짜 다음에는 그냥 부르스타를 사올게요 다음에브 부르스타를 사온다고 <웃음> 무서워요? 장난이에요 장난 <웃음> 장난이야 무슨 학과임저 영상 제작과예요 안돼! 잠깐만 지우가 아 조졌어 조졌어 아저조조 조졌, 조정석 아 진짜 만두 다 조정석 와나 진짜 존나 서운하네 진짜 만두인지 석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석탄 좀 가져올게요 아마 다 되지 않았을까? 님 인서울대학일 것 같은데 저동아방송예술대학교입니다 인서울 아니에요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안성 안성 찬면. 짜잔 간장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야 점맛탱인데 저 자, 자취해가지고 간장이랑 마요네즈 둘다 없어요? 아 근데 나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데? 아닌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보이십니까? 이 만두가 사실, 막 엄청 탄줄 알았는데 별로 안탄것 같아요. 뭐, 그럴 만두 하지. 이제 마이크 좀잘 들리겠죠? 소스 없이 만두만 먹도록 하기 전에, 이거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야 조금 잘 보이겠지. 빠라라라. 라빠빠빠 일단은 이거 첫입 한번 씹어서 먹을게요. 이게 뭐였냐면, 짬뽕 군만두. 육즙 가득 짬뽕 군만두입니다. 올반 거예요. 영둥님 힘들때 뭐로 스트레스 푸세요? 저는 힘들때 약간 때마다 다른데 우와 국물 초점 잡혀봐 암마 이거 어떻게 야 초점이 잡힐까? 야이씨 안 잡혀? 한입.. 아 근데 진짜 봤어요 방금? 한입 씹었는데 국물이 그냥 개 맛있어. 맛 평가요? 무슨 맛이냐? 사실 아까 아, 어제 먹었었는데 짬뽕만 군만두라고 그냥 막 안에 짬뽕 맛 이상한 막 해산물 만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 생각보다 달랐던 게 약간 그 갈비만두 아시죠? 갈비만두. 약간 갈비만두 맛도 같이 섞여있고 뭐라 해야되지? 그냥 짬뽕맛 별로 안나 그냥 개맛있어요 매콤한 갈비만두에 짬뽕국, 짬뽕국물, 기름? 그런거 섞은 느낌? 진짜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지금 안 씻고 녹화를 했는데, 몇 번. 저는 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안 씻는 컨셉이에요. 네. 저는 원래 자주 씻습니다. 가격 존나 싸네. 네, 가격 싸죠. 음. 이거 두 팩이 5천 얼마였으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이네 개를 좀 통합을 해서 할수 있는 게 일단 유튜브. 유튜브, 나, 유튜브로 진출을 하면, 연기도 할수 있고 맵도할수 있고 편집도 할수 있고 어, 스트리머 다할수 있어요 유튜브가 그냥 거의 뭐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잠시나마 연기 보고 싶어요 연기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 없네 방금 뭘본 거냐고요? 잠깐 유아인 봤습니다 유아인 이거 더고워야겠는데 이거 쓸까? 이까먹자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악마를 보았다 고민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국물 보이나 국물 여기 다 흐른 거. 어? 콜라가 있죠 콜라. 우리의 소화제 콜라. 바람 성대모 다 가능하냐고 바람? 여기 한데 맞았습니다 형님. 여기 한데 맞았습니다 형님. 아! 자 원래 트름 잘하는데 오늘은 참을게요 방송에서.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콜라가 더 맛있는데 만두보다? 음.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를 먹었냐? 이 육즙 가득 뭐래니? 육즙 가득 짬뽕 군만두 먹었는데 어 맛있었어요. 가격 졸라 쌌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다음에는 뭘 먹냐? 그건 다음방송에서 보세요 감사합니다